자하이구 반갑습니다 12월 8일 신규 영웅 뽑기 안내 해가지고 하얀 눈의 선물 집념의 발렌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얀 눈의 선물 크리스마스 발렌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크리스마스 릴리아 크리스마스 발렌티 여기 보면은 해머누라도 들어있어요 라인업에 음자 한번 궁 한번 보고 갑시다 와이구야 좋습니다 일마를 뭐라고 불러야 되겠노? 눈 발렌티? 뭐. 크리스마스 발렌티라고 하는게 낫겠지? 자 개성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빈틈포착 자신의 치방 75%만큼 전투에 참가한 적군의 치피를 감소시킨다 어. 어.. 치방 세팅을 하겠는데 일마가? 그지 치방 세팅을 하면, 치방이 만약에 한, 뭐, 꽤좀 됐다고 치자. 한 200% 됐다고 치자. 200%에서 의 75%니까 150% 그죠? 칩이 150% 감소. 오, 상당히 좀딜 좀, 이렇게 약간 답답하게 안 터질 수 있어요. 역시 발렌티는 방어적이다. 어, 이런 공식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노우볼 임팩트입니다. 어, 상당한 것 같아요. 예. 공격력이 있는 빙결이다. 누구 겁니까? 에밀리아 거다. 2성 이상부터 아마 딜이 있으면서 빙결일 것 같고 1성에는 그냥 빙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그러면 어, 야 그러면은 에밀리아의 그 능력을 주면서 이 정도 개성이다. 오. 자 딜이 있는 빙결일 경우 어, 빙결 깨질 때또 데미지 주죠. 자그 다음 스킬 기프트 샤워입니다. 야 난리났다. 야 이마 뭔데? 야 이게 할로윈 고소 크리스마스 릴리아 해머를 이어서 크리스마스 발렌티가 난리를 면 칠라나? 여러분, 공불입니다, 공불. 공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면 되느냐? 일단, 우리 덱은 단단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거 두장 뜨면 합치가지고 공불 던지고 두장안 떠가지고 좀 위태하면 빈결시키고 상당한데, 임마, 이거 자석이 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자, 궁입니다. 이벤트 호라이즌. 세턴 동안 주피가 50% 증가하고 바피 50% 감소한 뒤 모든 적군에게 공격력 525% 자 전체 딜이고요 주피 증가 있고 바피감 있고 궁을 또 쓰고 나면 한동안 바피감까지 있어 가지고 더 단단해지겠는데 약간 그런 정도입니다 이런 어떤 시즌얼 어? 이런 시즌얼 애들이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상당해요 신부부린까지 들어있고 라인업에 해멀 신부부린 크리스마스 릴리아 하하 라인업도 나쁘지 않고요 6 0 0 0장 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데이트 전체적으로 한눈에 좀 보자면 이번 겨울 발렌티가 나오는 게좀 핵심이겠고 아이고 요거 이제 드디어 되는구나 이게 좀 약, 사, 약간 정말 약간 사소한 귀찮음이집, 귀차니즘인데 찮음이 1일 임무 탭에서 프리스테이지 클리어 누르면 맨날 그 이상한 데가 어디고 산산 산 정상인가 그걸로 가잖아 어 요거 이제 개선이 되네요 마지막에 플레이한 프리스테이지로 이동하도록 개선됩니다. 아, 너무 잘했다 내 마음을 잘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하나가 약간 짜증나게 하거든. 어 좋았어요. 각성 재료 융합 기능 개선 요것도 잘했어요. 어이상자일이다 까가지고 융합했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는 상자 자체로 그냥 시체를 등록해서 융합했 보네 <웃음> 귀찮은 걸잘좀 해주게 해소해 주는 것 같고. 장비 교환 메뉴 기능 개선. 요거는 장비 교환 탭에서, 장비 교환 메뉴에서도 영웅 이름이 검색 가능하도록 좋습니다. 이제 워낙 많으니까 이게 쫙 뜨거든. 검색 좀 되면 좋겠고. 팀 편성 화면에서 이제 성물 활성화된 거 이렇게 표시되도록 되겠고. 자, 3.5주년 얼티밋 페스티벌 스페셜 미션 후반으로 들어갑니다. 후반. 아직도 미션 아직도 이벤트가 더 남았다는 거 후반으로 들어간다 와 선멸전 클리어하고 막 이렇게 하면 뽑기권부터 해가지고 모르부터 망치에 요거까지 요거 요거 점핑 점핑 티켓까지 해가지고 풀각성 증표까지 쫙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요 이벤트 오네요 좋습니다 요거 요거 먼저 기억나, 기억나시죠 탐험팜 돌려가지고 애들 말을 이렇게 가가지고 다 먹을 수 있는 거 요거 이제 속도 잘 맞추면 내가 숫자 딱 맞출 수 있잖아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탐험 횟수에 따른 보상도 또 있겠죠 그 말을 정지해서 먹는 것도 있겠고 횟수에 따른 보상도 챙길 수 있겠는데 어유 r 목걸이가 포함되어 있군요 진보스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극강의 삼형제 자숙들. 음, 자, 짐보스 좀 두드립 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최대 한도 내로 좀 먹으면 좋겠다. 어. 짐보스 스코어에 따른 또 보상도 있으니까, 제 입장만 많이 해도 이런 거는 받을 수가 있겠죠. 짐보스 시즌 상점, 이것도제 입장만 많이 하면 좀 바꿔 먹으면서, 싸움 축제 승리 달성 이벤트도 하네요. 오, 어, 모르 100개 눈을쏙 들어오네. 목걸이들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대난투. 대난투는 참 여러분들이 <웃음> 관심이 많이 없나봐. 어, 내가 네, 조회수를 보면 알거든. 대난투 덱도 올렸는데 많이 안 보셨더라고. 어쨌든, 대난투도 보상이 괜찮습니다. 이게 꽤나. 근데 이번에는 보상을 더 세게 주는, 얼티밋 보상으로 주는, 예, 3.5주년 얼티밋 페스티벌 승리 상자로 변경되고요. 그 기존 상대가 이랬다면 여기가 바뀐다 아, 더 좋아지죠 모루라든지 초각성 코인이라든지 훨씬 좋아지네요 상자가 1일 임무 보상 변경 이벤트 이것도 꿀인 것 같아요 어, 이거 원래 다이아가 이게 세계식이 아니지 않나? 어? 홀화 세계 이거 한주 여러분 잘하면 좀 봤습니다 다이아가 다이아가 좀 소소하게 괜찮겠는데 자 요런거 어, 좀 두드리 빼고 다이아 한두개또 받고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얼마이고 어, 생각한 것보다 꽤 괜찮게 나왔네요 적어도 명함 하나는 갖고 있어 봐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즌을 영웅들은 또 쉽사리 또 나중에 라인업이 풀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쯤더 뽑아 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생방 한번 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죠 와이구야 좋습니다